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 꿀팁 3차 세미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스티브 워킹이라고 합니다. 여기는요. 개발사의 최종 승인이 있어야만 전매가 가능하고요. 빅코버 다운타운에도 그리고 노스맨 웨스트맨에도 기회가 아주 많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어떤게못가좀 좀 알려드립니다. 의도치 않게 오픈가 쌓여갈 수 있습니다. 아마 일정 비슷하게 연결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진짜 여러분 덕분에 제가 작년 비 순위 2위 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수감사합열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서튼 티미어 소속 전체 리워터들이 모여서 브렉퍼스트 어워즈 시상식이 있습니다. And that is our MLS m e d a l i s our top yeah. award winner is Stephen. I can read. <laughs> okay, the next award is the Million Dollar Award. In our office, known as the Steve Hahn Award. Uh, ladies and gentlemen. OK, that is it for me. <웃음> 서 패널 중에한 명으로 제가 초대를 받아가지고요. 제가 16년 동안 걸어왔던 그 길을 그냥 허심탄하게 취해할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Number two out of almost 5,000 agents. This guy rocks. Come on up, Steve. t uh, Russ Wolf. Awesome. Uh, I, I do c r e actually. Uh, <laughs> <laughs> <laughs> uh, I, wish, uh, I wish I loved that, a c t u a Can you give a hand to these great panelists? Thank you, guys. But요 번 일주일 동안 정말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진짜 업계에서 주는 시상식 오늘 이렇게 이 리얼타워 분들 앞에서 저의 어떤 성공 스토리를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건다 여러분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저 생각보다 쉬운 남자거든요. 언제든지 언제 연락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렇게 성실히 의견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이거 감사합니다. <목소리도>